1 0에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가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땀부 당하 는거 바로 여 기에 꼭 여기 조종 하게딱 좋다. 진심 내기 잠시 있 을까？그렇게 하면 되 는데, 아 잠깐만 들어 또 있다, 또 있다. 또 있다, 또 있다. 와, 아거 잠깐만... 이거... 이거... 이다 이거... 이다이다이다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아 이거... 이거... 이 아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있어!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내 앞에. 천천히, 천천히. 나이스. 잡이스잡이스 세명 스나 세명 나이 나이스. 계단 쪽에이스 나이스. 는 중? 스나이이스나이이스나이나이나이다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 아나죽었 저기다. 어, 사람, 내 앞에 사람. 좋아. 와, 나 죽었다. 죽었다고? 분명이야. 어. 팟겐이야, 한 명. 놓 no A few moments later. 컷, nice. 나이스.